안녕하세요. 스킬 t v 입니다 제가 영상에 전화를 하라고 올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오시는데 생각외로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알람을 해놓으신 모양인데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말까 아무튼 뭐 속이 좀 후련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뭐한 5분이 될줄 알았는데 결국은 통화를 평균적으로 있는 시간들이 한 10분, 15분, 20분 가량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 뭐 아파트 부분도 있었지만 재개발 보상, 재개발 계약서 그리고 뭐 상가주택 투자 농지에 대해서 또뭐 외곽지 농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죠. 그래, 외곽지 농지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건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아파트 부분인데, 아파트 부분은 제가 올려놓 내용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다시 확답 아닌 확답처럼 뭐, 얘기를 듣고 싶었다.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햄머즈 저는 제 입장에서 뭐, 있는 그대로 지금 아파트는 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왜 살려고 하는가 하면, 피가 기존에 뭐 2억이었다, 1억 8천이었다 하던 게 지금 6천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 투자를 하는 분이나 상가를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바심을 안 내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피가 2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6천, 5천, 뭐, 몇 개는 2, 3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절부절 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방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집안치 살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투자 겸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이나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프리미엄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삭가 막가 망설이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상가주택이든 뭐 아니면 상가든 아니면 외곽지 땅이든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아무튼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10분이든 20분이든 대부분 설명은 잘 해드렸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바일 커피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궁금한 분들이 억수로 많은데 미안해서 전화를 하기가 그랬고, 전화번호를 또 몰라서 전화를 못해, 부,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 자꾸 묻기도 뭐 해서 전화를 못했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영상을 워낙 많이 올리고, 뭐, 전화를 받다 보니까, 빨리 전화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단지 저녁에만 전화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는 이제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영상에 올리는 것처럼 올려놨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 올렸던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영상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영상에 올렸다면 려내그 영상이 거의 대부분 제 생각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따로 전화 따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뭐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뭐 해결이 되었고 뭐 고맙다는 인사도 마찬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지금 프리미엄 내려와서 살까 말까 다른 유튜브에서는 사야 된다. 아니면 뭐 위치가 좋은 데는 다시 이런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든지 경험이 없으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하죠. 저도 뭐 주식 코인 해본 적은 없지만 은 면상 게 코인은 뭐 지인때문에 뭐 사회상 어쩌다가 해봤는데, 결국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도, 결국은 돈은 날렸어요. 예. 네.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영상을 보든, 다른 영상을 보든, 뉴스를 보든, 평균적으로 이런 뭐 인터넷 뉴스에도 대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락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락 시점에서 구입을 하고 상승 시점에서 팔고 그게 뭐 투자의 정상이지만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는 뭐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말이 폭락, 폭락하지만은 실제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제 생각이 다 맞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한번 쭉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구에 세대수 자체가 36만 9천 이렇게 나오죠. 영북의 세대수가 14만 3천 그런데 지금 공급돼야 될 아파트가 얼마냐? 지금 인허가 받은 것만 해도 10만 9천 가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대, 대구의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36만 9천인데 지금 10만 9천 가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분양하고 입주하고 마만 가구예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의 총 아파트가 14만 3천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지 아무래도 뭐.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죠. 아직 살 입장이 아니고 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아파트 폭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평균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폭락에 대한 그런 뉴스와 내용들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걸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상만 이렇게 보셔도 아,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과 마찬가지. 계약서를 쓰고 나서 뭐 굳이 물어보신 부분도 좀 계시고 지금 뭐 보상 부분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뭐영상에 제가 이렇게 모아서 올려놨기 때문에 재개발 정보 보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여기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에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영상은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틀어놓으면 소리만 들어도 대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내, 영상 자체에 뭐 사실 뭐 이런 건 대부분 어플로 되어 있고 사진만 올려놨기 때문에 내용만 들어도 충분히 아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갖고 영상을 보셔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기재개발 대우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잡혔죠. 잡혀져 있는데 과연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규진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엎어지는 것도 워낙 많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재개발, 제 제대로 또 진행이 안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으시고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또 금매물로 아파트를 내놓으시거나 다른 매물을 뭐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좀 팔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그런 같은 경우는 뭐제 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부동산들 주변에 물건을 다날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뭐 얘기는 다 해놨고요.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나 뭐 그런 걸 보시고도 뭐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많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전화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제 영상을 옛날부터 어느 정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재개발이면 재개발 아니면 건축이면 건축 매각지 땅 농지면 농지 상가주택 투자 그다음에 분양상가 이런 걸다 보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렇게 연락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항상 시청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고맙고요. 많고 뭐 어느 정도 제 유튜브에 볼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저조차도 뭐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뭐 여동생이 사실 뭐 분양권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요. 그리고 여동생 전화가 와서 뭐 최고의 인기 꿈이의 뭐 자이 지금 3차 분양을 하는데 해봐라 이 돈이 될 것이다 내보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는 거꾸로 지금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폭락한다고 이런 영상을 유튜브를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그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로는 구미는 지금 뭐떴다봉부터 해서 대부분 전국에서 몰린다. 뭐 그런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저 구독자 중에서 전화가 오셔서 구미 자이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묻는데 마이너려하게 같이 뭐 투자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는 해드렸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죠. 대구야, 뭐, 물량이다, 뭐, 이런 정보를 제가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정말 전국에 다양하게 투자를 할 곳을 가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어, 여동생이 뭐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해서 뭐 저는 그게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의중만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무조건 된다. 물론 하여튼 뭐 분양권으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의 최고의 포커스는 사실 대구가 세대수가 아파트가 36만 9천, 경북이 14만 3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구에 들어오는 물량은 11만 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그래서 대부분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뭐 누누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로 또 전화가 와서 물어보셔서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고 전화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물어보기도 미안고 사실 득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음 그랬었다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뭐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영상에 올리는 내용이나 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내용이나 물론 아파트 외에 뭐 상가주택이든 아니면은 건축이든, 아니면 외곽지 땅이든, 재개발이든,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하트는 무조건 하고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뭐 댓글 보시면 아시잖아요. 댓글 좀 읽어보시면 대부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사실 피가 뭐 2억, 1억 몇천 되다가 6천, 5천, 3천까지 막 떨어지니까 뭔가 조바심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데 뭐제 생각을 물으시면 저는 꼭그 아파트 사야 됩니까? 그 아파트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 외에 만약 에그 아파트를 못 사더라도 다른 아파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쪽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료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경험은 절대 무시 못하죠. 투자를 했는 사람들의 경험, 건축을 해봤는 사람들의 경험, 장가지, 땅 투기를 해봤는 사람들의 경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믿는 편입니다. 아무튼 많은 전화,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추가적으로 더 해도 됩니다. 예. 네. 대신 구독은 좀 해놓으시고, 제가 아이디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구독은 좀 해놓으시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뭐든지 얻으려고 하다보면 제대로 된 정보도 그렇지만 항상 일을 그렇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발품을팔든 노력을 하여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